혼자 설수 있습니다. 혼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파를 초월해서 모두를 사랑하세요. 고린도전서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파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모두를 사랑하면 됩니다. 2. 우상숭배라며 단군상 목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땡! 틀렸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불상은 예술품이자 문화재예요. 그 조각품에 대고 자기 소원을 빌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놓고 자기 소원을 빌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아닌가? 3. 성경은 생수와 같아요 생수는 약초가 먹으면 약을 만들고 독초가 먹으면 독을 만들죠 똑같은 성경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욕심이 그득한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성경을 보면 신도들의 재물을 갈취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신도들을 맹종맹신하도록 이끄는데 악용하기 딱 좋아요. 4. 기도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견인차를 사놓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는데 장례식장 주인이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야 할 텐데. 5. 십계명은 우리가 죽으면 통과하는 10개의 관문입니다. 다들 영화 신과 함께 보셨죠? 그거 거의 다 맞아요. 양심대로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런데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십계명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6. 안식일에 교회에 꼭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죠. 건물이 아니라 성스러운 마음가짐이 성전입니다. 회당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골방과 같이 고요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믿어도 충분합니다. 7.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사람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그럼 그 사람의 전생이 예수님이니까 뭐야, 윤회가 있다는 거잖아? 달, 말쇠 종말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구가 깨지고 쪼개지는 그런 육신의 종말은 없습니다. 다만 영의 종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잘못된 종교 집단에만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꾸민 성전을 가리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리오리라 예언하셨죠. 지금의 잘못된 종교집단은 다 문을 닫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9. 선택된 14만 명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14만 명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되면 그들이 온 인류를 천사처럼 이끌어서 주기도문에 나왔듯이 천년에 걸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즐겁고 행복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상의 낙원을 이루는 영적인 개혁의 시작인 거죠. 10.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존재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어떤 종파든 어떤 성현의 가르침이든 듣고 보고 깨우쳐서 그 속에서 교훈을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이제는 자기 종파에만 구원이 있다는 편협한 교리에서 벗어날 때예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셔서 새로운 성경 전 160권의 책으로 편했습니다. 이 많은 책을 어떻게 썼냐고요? 십계명을 암송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직 들리는 그대로 녹음해서 워드친 거예요. 지금도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모두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과연 어떻게 전해주시는지 직접 들어보실게요. 너희들은 들어라 계명에 이르기를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했느니라 그래 그러니 너희들이 내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너희들이 죽어왔을 때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문을 십 계명 중에 통과하는 열 개의 문 중에 하나가 있음이니 그 문을 너희들이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 그리고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자들 그들은 어찌 가는가 제 부모의 비엠에도 저희들의 종파가 틀리고 믿음이 틀리다 하면 벌레 보듯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든가. 그러니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거늘 저희들에게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가. 모든 백성들아열 개의 그 계명이 너희들이 죽어와 통과할 수 있는 열 개의 관문이라 했다. 도둑질하고 사기책 환자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으니 무슨 너희들이 제 낳아주고 길러진 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그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고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고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하라. 이미 너희들의 범해진 죄는 어쩌겠는가 그러나 너희들이 거듭나고자 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상이 또한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은 죄보다도 더큰다른 것을 알고 너희들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 삶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한다. 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한 자 결코 저들은그 문을 통과할 수 없으니 나아지고 길러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에 나에 대한 은혜를 안나는 것이다. 나아지고 길러진 부모의 공과 은혜를 모르면서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한 창지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나를 그들의 공경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없느니라. 모두와제유익 그걸 에서 거래하는 자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 2019년 6월 20일 05시 58분 방금 보신 영상 어떤 성경구절이 떠오르시나요? 고린도전서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리라 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받아쓰신 김용철 선생님은 수시로 내려주시는 말씀들을 모아서 매주 강론으로 전해주십니다. 강론하시는 모습도 궁금하실까 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십계명을 탁 감성하고 나면 주시는 말씀 들으면 어때요? 그 나도 이렇게 하면서 매일 배우고 저도 매일 배우고 들어요. 저도 인간이 되무지게 배워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나 그러니까 들려주시는 말씀만 여러분이 듣고 하세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용철 선생님은 직접 들어서 전해주는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춰달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우상화하지 말고 신격화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상시의 모습은 더 평범하시답니다. 70대 중반을 넘긴 선지자의 모습. 이사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성격이 거칠거칠하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볼때 흠모할 만한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골품없고 과격하고 성격 급하시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시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160권이나 되는 책을 쓸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도저히 당신이 잘나서 이 책을 썼다고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말씀을 받으실 때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맞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십계명이 인류에게 영원히 전해지지만 정작 그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에 갈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경을 받아쓰신 김용철 선생님이 구원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아름답게 변해가시면 구원 받으시겠죠. 그거랑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직접 받아쓰신 새로운 성경은 책과 동영상 등으로 기록돼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써도 다못 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 160권 속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많은 책을 언제 다 읽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전자책 링크가 나옵니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성경 요약집입니다. 엄청 얇죠? 160권 속에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수록했어요. 또 하나는 목사의 눈물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접하시고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성경 구절들을 정리해주셨어요. 이 얇은 책두 개만 보셔도 160권의 내용을 한 방에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책 읽는 게 너무 귀찮은 분들을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 160권의 내용을 요약해서 총 16챕터로 나눠서 지금부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 종파를 초월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특정 종파나 민족만을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 자기 종파만 구원받는다는 편협한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했다. 유대인 즉 믿는 자 헬라인 즉 믿지 않는 자 이들을 구분하지 말고 종파를 조울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두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종파가 다르다고 해서 부모 형제와 원수처럼 지내는 자는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자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할 때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부담없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한장 남은 천국의 티켓도 이웃에게 양보하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 살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 존재한다. 독초도 약초도 이단도 사탄도 천사도 다 필요하기에 존재한다. 독초일지라도 극소량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약초라 하더라도 과용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명약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달렸다.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명량으로 승화시키라. 사탄도 이단도 천사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존재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과 마귀까지도 감화시켜서 천사로 거듭나게 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만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화친하고 미물까지도 소중히 대하라. 두 번째 삶이 곧 기도 죄를 짓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도둑질한 자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도둑맞은 자는 도둑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 갚고 용서를 구하라. 그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치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깨달음이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13절의 성령이다. 그러니 육의 소원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을 위해 구해야 한다. 견인차 주인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장례식장 주인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그러니 자기 소원만 비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해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된다 골방처럼 고요한 곳에서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라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생각만 나오도록 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심을 굳건히 믿고 하늘을 향하여 한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도며 삶의 곧 예배다. 삼노력지라는 종교 지도자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천사의 말이지만 사기치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탄의 말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종교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신도의 재물을 갈취해서 더큰 교회를 짓고 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설교한다면 그는 재산을 노력질하는 일이 그 거짓 선지자다. 예수는 빈손이었다. 종교 지도자가 예수보다 더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잘못된 것이다. 부귀영화와 명예를 바라는 자는 절대로 갈수 없는 좁고 협착한 길이 종교 지도자의 길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였거늘 지금의 교회에서는 부자가 되기만을 기도하고 소원하니 이는 곧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행 열차의 티켓을 사는 것과 같다. 저희 교회는 만원사래요. 믿음은 다 같으니 이웃의 개척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하며 이웃 교회의 부흥을 먼저 생각하여 제 신도를 보내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따르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4. 성전은 마음에 있거늘 하나님은 인간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건물을 짓지 말고 마음속에 영원히 불변하는 참진리의 교회를 지으라. 마가복음 14장 58절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손으로 지은 건물의 교회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인과 가정에 심어주어야 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라 했다. 지상의 돌은 아무리 단단해도 인간이 쪼갤 수 있으나 마음속에 굳은 결의는 그 무엇으로도 쪼갤 수 없다. 바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이다. 성전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성스러운 마음가짐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주일에 건물로 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천사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말씀 종말은 없다. 종말은 없다. 지금의 잘못 가는 종교 집단에게만 종말이 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인간 손으로 지은 교회 건물은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다. 지금 교회 건물이 다 문을 닫게 된다는 예언이다. 서구의 교회 건물은 서서히 문을 닫고 있다. 한국의 교회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육의 종말은 관여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태어날 때이 우주를 선물로 주셨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성전을 가꾸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종파끼리 싸우기 전에 무너진 인성을 바로잡고 지구의 몸살을 해결하는데 뜻을 모으는 게 급선무다. 환경 파괴로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6. 십0개명은 죽어서 통과하는 열개의 관문.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 받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대 어느 계명이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신약속 예수님은 구원받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강조하셨다. 십계명은 인간이 죽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열 개의 관문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의 관문이 열리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 살인, 간음, 거짓. 우상 등의 나머지 계명도 마찬가지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필이다. 모기 소리만 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 말고 십계명부터암송하고 지키라. 인간이기에 지키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지킬 수 있다. 십계명을 지키고 천사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 하늘에 쌓이는 보물 인간 부모에게 가장 큰 보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 가장 큰 보물도 재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이다. 사랑을 실천하며 천사처럼 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바치는 보물이다. 요한 일서 4장 20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 하지 말고 보이는 부모 형제에게 잘해야 한다. 너희를 길러준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찾아뵙고 효성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하늘에는 선과 악의 창고가 있다. 자기 창고에 선이 많으면 천국으로 구원을 받고 악이 많으면 심판받아 지옥으로 간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양심을 지키라는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다. 선한 열매는 취하고 악한 열매는 버리며 양심에 비추어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라. 여덟 번째 하나님 말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 자들 박물관에 있는 불상은 하나의 예술품이다. 그 조각품에 대고 제 소원을 빌때우상숭배의 행위가 된다. 십자가라 하여도 그 앞에서 소원을 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소원을 빈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더 갖고자 하는 탐심이 우상이다. 욕심이 우상 숭배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 기복 시안에 젖어있는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 조각품을 우상이라며 파괴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우상을 무너뜨리라. 구. 성경. 도둑놈 눈에는 도둑질하는 구절만 보인다. 생수를 약초가 먹으면 약을 만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든다 같은 성경을 봐도 선한 지도자는 신도를 천사로 만드는 데 활용한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지도자는 재물을 거두어들여 제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악용한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인다 즉 천사의 눈에는 천사만 보인다 깨끗한 자들 참 진리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모든 곳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참 진리를 모르고 자신이 없는 자가 남을 이단이라 하며 배척하고 신도들이 눈과 귀를 가린다 진정한 종교 지도자는 종파에 관계없이 어떤 종파든 어떤 책이든 접하고 보고 깨우쳐 견문을 넓히도록 인도한다 사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표현이 다른 구절들이 많다 성경을 문자로 따지지 말고 그 교훈을 보아야 하는 이유다 성경을 한 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빠뜨리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다 가장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가장 작은 죄를 짓지 않으며 가장 작은 선행을 하고 가장 작은 악행을 멀리하는 것이 율법이 1.1액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보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구절들을 빼버리는 것이다 믿음이 제일이요 행함은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악용하는 것이다 신약시대이기에 구약은 필요없다는 것도 한자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성경에서 구약을 통째로 빼버리는 것이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에 없다 예수님이 탄신일 12월 25일도 성경 66권에 없다. 과연 누가 넣었는가? 예수님이 탄신일은 9월 7일이다. 감사합니다. 열 번째 말씀, 구원, 육신의 들림, 휴거는 없다. 천사처럼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이 맑고 가벼워지면 그 마음이 바람처럼 바다위도 건너고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돌을 닦듯이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의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들림 받는 길이다. 천사가 사는 천국에는 천사만 갈수 있으니 천사 같은 마음을 길러야 한다. 선택된 14만 명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변하고자 하는 14만 명을 기초로 온 인류가 천사처럼 거듭나는 영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네게 줄이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했다. 땅에서 천사같이 사는 자가 하늘에서도 천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모든 사람에게 천사 같다는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천사의 곱고 아름다운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어른대접하는 데서 출발한다. 효도하는 자는 형제와 한목하게 지내기에 가정이 한목해지고 이웃과 한목해지고 국가와 한목해지고 온 인류가 한목해진다. 그러므로 지상의 아름다운 소왕국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한 번째, 예수의 재림은 없다. 지금의 교회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육신으로 다시 온다고 한다. 0천년전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다면 그는 전생이 예수가 아닌가? 지금 종교 집단에서는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전생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의 환생을 바라고 전생을 인정하고 유회를 믿는다. 그러면서 유회를 말하는 자들을 사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예수가 다시 온다 해도 과연 누가 그를 예수라고 믿겠는가? 예수와 같은 삶의 행함이 곧 예수의 제림이다. 각자 모두가 제림 예수가 되는 차원 높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 예수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경배해야 한다. 삼위 일체는 다른 말로 하면 일심동체 그 추구하는 뜻이 같다는 의미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똑같은 게 아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가르침이 예수의 보혈처럼 소중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셨다 그 가르침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전해졌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의 존재를 말씀하셨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성경으로 기록되어 영원히 인류에게 전해진다는 예언이 말씀니다 진리의 성령의 증거는 개인과 나라 온 인류의 장례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요한복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잘못된 믿음이 대하여 책망하신다. 요한복 음 16장 8절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직접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시대가 온다. 구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책을 볼 때는 글쓴이와 독자가 얼굴을 대하듯이 직접 만나는 것과 같다 그때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책으로 전달되어 직접 가르침을 받는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녀가시고 2000년이 지나 과학이 발달한 현재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 얼굴을 개개인이 마주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온전히 책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구절이다 안녕하세요 열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경적 근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 관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읽고 깨닫는 시대가 온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을 풀어 전하는 시대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14. 혼자 설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녹음해서 그대로 책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못 쓴다는 끝없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임봉된 성서의 비유의 뜻을 창세히 설명하여 완성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진리의 성령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7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마음의 불화와 갈등이 생기는 자들 그것은 57절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 할때 생기는 분쟁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할까 말까 진리를 따를까 말까 남에게 베풀까 말까 원수를 사랑할까 말까 갈등입니다. 그 분쟁이 두렵다면 혼자 사복음서의 예수의 가르침을 다락방에서 깨우치고 실천해 보세요. 그 기초 위에 다른 성경 구조를 볼때 하늘의 뜻을 개닫게 됩니다. 혼자 믿어도 충분합니다. 천년에 걸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만 백성이 지상에 천국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대로 하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이어 새로운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예수는 종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와 인간의 교리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연구하고 다르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린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 보세요 15. 하나님의 말씀 대역자 모리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로 선택을 받도다 저는 남들처럼 그저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의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부채에 시달렸으며 건강도 악화되어 눈이 잘안 보이고 걷기도 어렵고 두통이 심해서 잠을 잃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육의 삶을 끝내는 길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동안에 죄를 지은 이들에게 용서를 빌고 인생을 끝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빌고 빌다 보니 끝이 없었고 죽음으로도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레식 화장실에 구독이는 죄를 짓지 않는데 나는 인간으로서 구독이만도 못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는 십계명을 암송하고 내가 내려주는 메시지를 받아 책으로 만들어 만 백성을 구하라 하시며 제 눈을 손으로 문지르게 하시고 아픈 머리와 다리를 손으로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눈도 잘 보이고 걸을 수 있었으며 머리에 통증도 말끔히 낮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십제명을 암성하고 나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였고 1999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권당 288쪽 총 160권을 받아서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죽기보다도 힘든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저에게 사탄이요 이단이요 악마요 마지막 시대에 온 거짓 선지자라 하면서 공격하였고 저를 짐승을 보듯이 대하는가 하면 편협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신도들이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평가할 기회마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해지는 위대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책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성경이 그러면 어떠한 따뜻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말로만 구원의 길이다, 하늘 오르는 길이다 하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다 폭로하겠습니다. 새로운 성경은요, 실천하는 첫 번째가 어려운 제자들이나 이웃에게 작은 사업장을 차려주는 달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태어날 때 천사로 태어나고 그 천사로 태어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재능 한 가지씩은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이 있는데 정말 행편이 어려워. 또는 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려워서 더 펼치지도 못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해서 살려드리고 작은 사업장들은 재능만 있다면 반찬가게, 식당 등 차려주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업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에 다 시간을 다 투자하고 모든 종교단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는 교육에 투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은 시작 때부터 중학교 중퇴자, 학벌이 없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한분한분 한분 교육을 시켜서 명지대, 방통, 숭여자대학 이렇게 다 졸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현지에 나가서 다 자립해서 계십니다. 언제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적지만 따뜻한 바람의 장학회를 만들어서 2016년부터 대출금 전액을 매월 소정의 금액으로 갚아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뜻을 합해 주신다면 더 확장해서 일시불로도 그 대출금을 갚아주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끝으로 이 따뜻한 실천 속에서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매사에 어떤 언행을 하든지 아다님 아버지가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생각하고 언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절에 가고 천주교 성당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가족 단위로 새로운 성경을 읽고 그 누구도 통행세를 받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라 하십니다. 정교 주도자들이 내라는 그 통행세에 여러분 허리가 쉬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투자하시고 가족에게 투자하시고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새로운 성경을 읽고 혼자 서서 천국문을 두들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따뜻한 실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기에 속해 있지 않냐는 현명한 백성들은 너희들의 힘을 모아 새로운 성경의 동양의 작은 나라를 덮고온 세상을 덮는 위대한 역사를 너희들이 이루도록 그리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역성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2019년 5월 23일 0 6시 02분. 한국어로 내려온 새로운 성경으로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고 한국인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K팝, K드라마, 그 다음은 k, k, k 바블 새로운 성경.